한번자를구는 아주 고급옷이에요. 이거 맞춤옷싶든가 맞춤. 네, 양복이 뭘 원단이 좋아서 선배한테 옷을 얻을 때옷을옷한번자를 뭐 자격을 한번 들어야 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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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보면은 한 2cm 정도 줄이렇게 그리고 이 전체적인 품을 보면은 뒷품도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뒷품도 줄일 거고요 삼동도 줄이는데 이쪽에서 뒷판을 다 줄일 수 없어요 사이바에서 이렇게 그냥 적은 매에서 적은 몸판에서 이쪽으로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 안쪽으로 뜯어가지고 하든가아니면 여기다 다 들어 하나 잡아줘도 돼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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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옷을 고친다든가 수선집에서 옷을 고친다든가 뭐 대부분의 옷고치시는 기능자분들이 남자분보다는 여자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성복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제 영상을 보면 은 확실하게 알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좀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은 좋아요 벗을 보면은요 이렇게 큽니다. 벗이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뜯을 때도 순서적으로 뜯어야 돼요손 기장 표시해 주고요 혹시 작업하다 보면 깝빡깝빡 하거든요 사람도 보니까 표시해 놓고 이건 네, 일단 뜯어내야고 여기를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얼마만큼 줄여야 되는가 알아야 되니까 참작만 하는거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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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양복 리폼만 엄청 오랜 시간을 해 가지고요 수천벌, 한 수만벌도 더될거예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노하우가 있어요 따라하시면 굉장히 쉽게 할수 있습니다 먼저 그 다음에 기장을 먼저 뜯습니다 이 정도 줄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 정도 지금 사진을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이 틀어졌는데 이게 앞판이고요 뒷판인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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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시접은 일지를 줍니다. 이렇게 시접에 일지를 주고 두 장이 두꺼워서 한번에자르기 힘들어요. 한 장씩 그러면 이제 뒤판을 잘라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했으니까 빼도 됩니다 색이 <놀람> 그얘가 맞아야 되겠지 아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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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딱 까져야 되는데 안 까지잖아요. 지금 스테치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맞추면 이것이지. 조금 그렇습니다. 시점을 정리해 줘야만이 나중에 안마이를 합봉할 때는 곡선이 제대로 나오거든요. 무래에두 사람도 합봉해 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박아내줄 수가 있잖아 요 그럼 이제 반대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라쪽으로 이아래가 그 똑같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곡선을 만들어주는거예요 나중에 박을때게 이렇게 딱 4분의 1로 해서 딱 박으면은 곡선이 이쁘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안마이달해줄때그 고로시라고 그러죠 이박을줄때 여기가 이쁘게 나와요 곡선이 그렇지 않으면 이쁘게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뜯기 전에 여기를 이렇게 해주면 작업을 해야 좋아요 나중에 참작을 하면 이거 없어지는 것은 초자고는 분자고는 물을 뿌리면은 물을 묻히 치소를 해가지고 물을 묻혀주면 없어집니다. 나중에 작업하면서 참작을 해라고 이걸표시를하는 거예요. 트임선 어디까지인가? 이 물화도 마찬가지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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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어쩔 수 모르니까 화내고 있습니다. 저는 할표가 없는데요. 원하는데 한번해볼게 오시는 분들씨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는 끝이 없습니다. 한 40년을 했어도 하다보면 또 새로운 걸 발견하거든요. 양복 맞춤집에서는 이 리폼을 못할 거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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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라도 그만큼 잡아줘야 되겠지 1인치 4분의 1 1인치 4분의 1 6인치 좀 이렇게 박는거잖아요 이렇게는 다틋다틋이 잡아버리겠습니 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십시오 훨씬 더 낫습니다 작업하기 여기 에서요이게 안쪽으로 이걸 뜯어가지고 올리는 이렇게 줄여야 됩니다. 근데 뜯지 않고 그냥 했거든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암호를, 전체적인 암호를 또 뚫리는 거잖아요. 이거 시접도 안쪽으로 몰아야 되는데, 그냥 반대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단을 꺾어야 되겠죠. 밑단을 꺾고, 이걸 붙여줘야 되잖아요. 괜찮아요? 뼈키면 요8분의만잡아가고여기서 음, 아. 뒤져도 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나왔죠? 그러면은 이것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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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판보다는 몸판보다는 한 8분의 5 정도 크면 됩니다. 몸판보다는. 반쯤 네. 더 네. 되고요. 네. 일단 여기를 정리했으면 여기는 나중에 앞판, 저쪽 앞판하고 같이 할 거예요.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놓고. 이 앞판 시접을 정리해야 되겠죠. 천열 만큼 아까 표시를 했었는데, 브라를 제때 놓고요. 여기 지금 박혀있던 선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천을 보면 상동을 쳐 보면 여기가 곡선이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는 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줄이는 거예요 지금. 이쪽을 줄였고요. 지금 한반 인치 반에서 이정도는 줄여야 될것 같아요. 가면서 그대로 이렇게 뭐야, 나네 시접은 생각하지 말고, 시접도 어차피, 시접까지 포함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줄일 거니까. 1cm 시접만 주고 잘라보면 되겠죠. 뭐만 주겠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오라는 아까 자린 만큼 이정도만 잘린 만큼 이 정도만 잘린 겁니다. 가면서 아파는헐 이로 가면서는 거의 안자르죠 이쪽으로 뒷판에서 쳐 놓을 거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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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제가 줄인다고 원래 박힌 있는 선은 이선이에요 이선인데 제가 줄인다고 표시해 놓은 선이 이선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줄인다고 여기도 이중 자라는게 되겠죠 있으면은, 뒤판을 끄어야 되잖아요. 지시점이잖아요. 이렇게 여기를 왜 이렇게 꺾어야 되는 거는 나중에 보면은 합니다 이렇게 꺾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팔을 이거를 đ ư 놓는 이유는 có đ ư 그라 기장을 응. 이 맞춰서 잘라내야 되겠죠장을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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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판 천연만큼만 이렇게 천연 주면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판 정리했고요. 앞판 여기는 접어줘야 되겠죠. 사이드. 이거는 배터리 커도. 나중에 키판먼저 할거니까 키판 해가지고 맞춰줍니다 여기서 이제 암홀 재단을 할건데요 암홀 재단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거든요 제가 좀 천천히 설명을 할테니까 잘 듣고 따라서 해보십시오 우라를 안으로 집어넣고요 집어넣어주고 암홀 똑같이 맞춰줍니다 이 암홀 곡선이 제대로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얘기만 지금 이렇게 좀 쳐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손의 앞부분 이동선이 있는데 그쪽을 좀 신경을 좀 써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얘기가 소매 이동선이잖아요, 지금. 섬매 이동선. 여기에서 지금 일자로 나와서, 여기가. 곡선이 나와야 되는데, 이 곡선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곡선을 좀 만들어줘야 돼. 그냥 대대랑 밑에가 제대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파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 선에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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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s h 치만 놔두고 잘라버릴 겁니다 여기서 계단 곡선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하고 이렇게 가야 되니다 사람 인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두 장을 한 번에 자를 수는 없으니까, 이래서 한 장씩 이 자를 때까지. 이게 암를 재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금 신경 써줘야 되니요 조금 신경 쓰게야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죠? 비품이잖아요 지금 이게 비품 비품을 쳐내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있으면은 이걸 빼내고요 가서 움직이지 말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찔려놨잖아요 제가 그런 것을 가서 미식으로이개싱하고개싱하고 몸판하고 움직이지 말라고 한번 박아줍니다 미싱해서 이렇게 쭉 4분의 1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박아왔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마라고 이렇게 놓고 한번 싹가아줍니다 우라는 지금 안잘라했잖아요 그래서 우라도잘안내야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우라를 이렇게 대는 거 크게. 이제 몸판을 정리를 해줘야 되겠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몸판이, 그냥 가지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따도 맞으면 겠습니다 가지런하죠? 그러면 여기는, 이쪽에는 이쪽에다 좀발라져볼고요게좀 좋습니다 아무리 테이프 치기 전에 소매를 바르고는 그래서 암홀 테이프를, 이게 지금 암홀 테이프거든요, 이게. 암홀 테이프는 이쪽은 안 늘어나고, 이쪽은 정바에서는 늘어나요. 안 늘어나는 쪽이 밖으로 나가게. 소매를 닳으면 목판이 뭐안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암홀 테이프 붙이지 않으면, 나중에 스메달 되게 우측으로 해가지고 이래요 일하기도 잘하고 항상 딱 붙여주는 모습 바반대편 순서대로 딱 하면 이게 맞아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순서대로 싱에서 살과를 박을 건데요. 박을 때는 이렇게 지금 이쪽부터 박아도 이죠 이렇게 이렇게 박을 때는 지 이렇게 나온다. 뒷판이 약간 8분의 1 정도 크기, 덕차분이 맞죠? 제단한대로 그대로 여기서 지금 이게 지금 바이어스가늘어났을 겁니다. 이건 비바이어스. 땡겨가지고 딱 이렇게 맞힌면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박아갖고 와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이걸 라운드로 더 돌려주면 좋습니다 직각으로 박으면 잘못 걸리 찢어지거든요 박을때는 라운드로 박으면 훨씬 좋습니다 자 박을게요 지금 사이드를 박을 건데요 이렇게 아까 접었었잖아요 이렇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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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네요. 지금 이거 보니까요. 마치에서 박아도 조금 올려줘야되네요. 됐네요. 그대로 반드시 놓고, 반드시 놓고, 그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면서 독점만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파라고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지금 안 맞잖아요. 이건 전 바이스로 잘린 거고, 지금 비바이스로 잘린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놓고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대로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가볼까요확인 네,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이를 박으면 딱 맞겠잖아요. 그여 이거 박았으면은 판은 먼저 이렇게 박니다 이렇게 잡고 먼저 꺾어놨잖아요. 지금은. 너무 잡고 여기서 먼저 박아줍니다. 그래야 나중에 일하기 좋아요. 우을확보할때 그게 훨씬 많 알게 됩니다. 왜 거기는 먼저 박아야 되는가 여기도 먼저 맞춰야 되겠죠. 이번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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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웃음> 이렇게 그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시점을 안쪽으로 몰아줍니다. 안쪽으로. 안쪽으로, 안쪽으로 갈리지 말고. 여기를 복서를딱 내주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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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사이즈도 거의 잘떨습니다도울 안되죠. 다떨습니다어정도면집정도마맞춤 훨씬 더잘다고죠 괜찮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아주 제가 자세하게 올렸기 때문에 이신 분들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거예요